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엔카운트당 사이퍼의 오늘 첫 무대 첫 산업 무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한번 무대를 한번또 사보겠습니다 어떡하지? 여기 저러지마 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거 지금. 이거 나 긴장하나 봐. 도어나. 어? 오늘 애을좀 많이 하는 거 같은데. 이 하였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네, 사이퍼의 안 꿀려 엔카운트 다운 첫 녹화 끝났습니다. 자, 다들 한번 소감 한 번씩 말할까요? 한번 한, 한 단어로 말해볼까요? 크레딧 차 그러면 됐. 대박 와우 귀엽다 안 꿀렸다 오. 시작 청량 멋있다! 멋있다! 멋있다. 감사합니다! 앞으로도 이제 남은 촬영 열심히 하면서 어디서는 안 꿀리는 그룹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! 많이 봐주세요! 많이 봐주세요! 남은 음악방송도 많이 봐주세요! 많이 봐주세요! 안 꿀려! Let's go! 오늘 처음 신발하고 두 번째 행운이 맞지? 정환아, 나 멋진다. 이제조금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는일어런이마다 긴장 하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아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런, 이하이는이긴 이런, 이런, 이제 이런, 이런, 이 즐겁게 이런, 이런, 이런, 이 그래요 이런, 이런, 이요 이지 <목소로> 네? 이제 드라이 리허설 끝나고 <목소로> 이제 왔습니다. 이제 빨리 상태가 끝나서 관객석 진짜 아, 팬분들과 와, 채우고 뭐지? 나서 한번 라이브 해보고 싶네요. 그래서좀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 <웃음> <목소로> 네. 거는또 무슨 어 네. 오늘 힘들다. 다 오늘은 검은색장가입니다 토이프는 토이니다 아이 아이. 토이츠 우리 토이 별이. 저... 여러분들 궁금하죠? <웃음> 네, 나중에 많이 올려 드릴게요. 그리고 탕이라고 한 명도 있어요. 또 <웃음> 어, 아, 숙세도 있는데 분산도 아, 있긴 하지. <웃음> 우리 집에서 강아지 맞아요. 있어요. 한, 한 저만한 강아지잖아요. 어 맞아. 크기가 저만해요. 일어나면 한 여섯 번 되나. 그양이고 음. <웃음> 네. 음악 중심에 오면 그치. 찍고 싶다는 배경 이 있었어요. 바로 바로 빨간색 배경. 그, 그, 그, 그 유명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찍고 가는 중. 그래서 오늘은 제 감성으로 아, 한번 이렇게 아. 찍어주려고. 또 흔들샷 이거 정도 한 정도 이수려야돼자 그러면 이런 이런 개념입니다 이야 우와 자 뉴트맨 아오 이야 좋은데 락스테일 느낌 존나 또 <웃음> 안녕 난 탄이라고 해 안녕 난 탄이라고 해 저희는 지금 여기 어디죠 인기가요 인기가요입니다. 그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니요 휘씨 아니면 청순 귀여운 청순 가려는 이미지. 청순 가려. 가래. 청순 가려는 오늘 제가 헤어 먼저 해드리고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머리 굉장히 깔끔하다. 마음에 드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오늘도 소금놀이를 하고 있는 현민 씨와 휘 씨. 그거 뭐 네이버야? 형도 발라줄까요? <웃음> 어? 형 어? 발랐네요. 아, 예쁘게 나오나요? 나 어? 그거만 할게. 휘형 네, 대신 제가 청초한 입술을 만들어 오늘 좀 청순 가려나 안 굴려 무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음. 어예 네. 오늘도 성공적 아, 시, 마무리. 네네 한번 아까 한번 들렀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기 어디죠? 아, 여기는 심플리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 이제 드디어 일주일이 끝나고 맞아요. 이제 다시 새로 돌아오는 네. 일주일 차의 첫 음악방송이잖아요. 첫 차, 첫 차. 그쵸? 네. 소감이 어때요? 아 이렇게 또 새로운 곳에 오게 되어서 네. 신이 나고 잘할수 그렇죠? 있을 것같 그래도 것 이제 일주일 해봐고좀 어느 정도의 뭔가 카메라 쳐는 부분 아. 알겠다고. 카메라 찾는 것 처음보다 그래도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그래도 항상 처음 같은 마음, 긴장이 됩니다. 아, 알죠. <웃음> 언제나 초심이죠, <출신이죠>, 초심. 출신. <웃음> 오늘 한번 심플리 K-pop도 잘 봅시다. 잘 봅시다. 하나, 하나 둘, 셋, 같이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제가 방금 오태솔로 녹화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. 이제 남은 안 끌려 녹화 아무나 잘될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다시, allí, 아직 못했을로요 형이 안 가신 k 타 재밌게 했습니 네, 너무 즐거웠어요, 이거, 네. 재밌게 했어요 저희끼리 안 끌려도 이어 받아서 재밌게 못했을로무대가 많이 없어서 맞아요 했을 때딱 재밌게 신나게 해야죠 어제 분명 K-타향이 이렇게 움직이라 했는데 Rome. 또 내가 손가락만 움직여버렸어요 아또 1주일에서 할래? 죄송얘 어? 너무 3시간? 오늘도 회사 가서 세 시간 일대일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? <웃음> 저 하지 <사진>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거 제 다리 아 했는데. 이거 걸어보자. 이거 이거 이거 무조건 <웃음> 이거 무조건 살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. 우리 연습했었는데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. 이렇게 해서. 야, 비게 있으면 안 되잖아. 이렇게 해서 사진 을 찍은 거예요, 여러분. 오해하지 마세요. 무조건. 이건 꼭 살려주세요. 근데 진가 오해할 만한 게한 비슷한 것 같아요. 제 셀카 찍은다고 했었는데 이건 자기 셀카 찍고 있어요. 아, 진짜 다른 게. 이리 와. 내가 줄게. 앉아, 앉아서 주세요. 생일? 복사하좀제 시절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제 삽이 후렴구 나오고 윙크를 바꿀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윙크를 하고 이제 다양한 하트를 하려고요 보라트나 할까요? 이나을까요 근데 이거좀 컸을 거 같은데? <웃음> 이것도 귀여울 것 같은데? 이게? 음. 왜 카메라 촬영했을요 짠, 짠, 짠, 짠, 예, 예, 예, 예. 이렇게? 저오저 오늘 이 베르스 박어아어저못했었아 진짜? 못했을 네. 아, 아, 때 뜬, 뜬, 뜬, 뜬하서아 그거? 는 원래는 연습 이렇게 했는데 음, 제가 음. 저번에 데뷔 쇼까지 이렇게 해 음. 아, 네. 네. 어. 오늘은 더쇼 음. 저희가 왔습니다, 슬랩퍼 <웃음> 이제 2주차의 활동이 시작이니까 좀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, 입덕 직캠이라고 볼수 있죠? 오케이 엔딩 포즈 가실게요, 하나, 둘, 셋 <웃음> 이제 원이 엔딩 포즈 한번 따라해볼까 자, 하나 우와. 어, <웃음> 어디 이빨 아파요, <웃음> <웃음> 형? 뭐뭐 씹어요? 뭐? 뭐? 오케이, 오케이. 괜찮냐? 우리는 준비 하나요? 끝. 네? 드라이 준비 끝. 예 yes. 저희 멤버들, 멤버들은 지금 드라이 리허설 모니터링 중입니다. 생방송을 하면 오늘 저쇼는 끝! 무사이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이게 뭔지 아시나요, 여러분?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떡게어할까요 여러분? 자, 자. 힌트. 하나도 모르겠어요. 힌트줘요? 네. 그, 캐릭터. 그, 릭터가아니 동물인 거죠? 동물 캐릭터. 야옹. 동물도 되고 캐릭터도 돼요. 그, 음, 힌트 뭐예요? 양? 고양이라고요? 이 정도 해도... 야, 잘 그렸는데? 아, 나 생각포스 그림그이라 봐요. 어, 잡았다 길 사람. 너야? 길 키만 자르면 괜찮은데 오, 여기 추가되니까 뭔가 왜 그래? 이렇게... 오, 쉽지 않은데. 어, 어. 새로운 사람들을 찾았어요. 나 아빠 있었잖아. 근데 이거 너가 메라야? 아, 어, 어, 여기가 어, 참았는데 여기가 너가 메라야? 도시 담당자들이거든. 이그룹이 담당자도 니가그 유명한 살포캠이야? 살포캠이야? 너가? 넌너 no, no, 피캠 너가 피야? 피캠이면 우리는나나요안 꼬여 마무리 오늘 10시에 잘기여 <웃음> 그래서 마무리는 <웃음> 내일 10시에 잔자자 <잔다. 웃음> <저>, 마무리 <웃음> 마 나이스 무리